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먼저 묵본 먼저 갑니다 간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원투 쓰리 출발 나는 그래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아, 일반길을 걷네. 도로를 걷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자, 1회차. 자, 요삭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오! 뭐야, 이거? 희나 아니야? 아. 마왕이도 희나 좋아하던데. 희나랑 인연인 것 같다고 자주 뜬다고 나도 이거 희나 많이 뜬다 아... 씨. 희나 희나 아... 내 안경 꼈어요 나 안경 꼈어 희나 가자 쭉쭉 가자 자, 조이 쓰레기 자, 하치 쓰레기 자, 프랑키 쓰레기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사성 그지? 자, 제프 쓰레기. 자, 우리 청소의 대가 잡일 군 코비 쓰레기. 자, 남이 쓰레기 하나만 더 떠자. 하나만, 하나만 캐버디 쓰레기야. 아, 버디버디 캐버디. 자, 아, 희나 했다. 좋은 거야. 아 뭔가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그래도 쭉쭉갑니다 그래서 사성 하나 나왔으니까 계속 어 콜라 하나 줬어 자 콜라 하나 받고요 자 다시 뽑기로 가서 예, 두번째 문법 각인다 자 이제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주 가자 확률 좀 보자 키나 카쿠 로브루치 캐번디시 마르코 에이스 마르코 에이스 위주로 떴으면 좋겠다 아 레이주 떠라 레이주 상디 떠라 씨. 나메루 어 이게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 자 간다 여러분 가요 자자 간다간다 자, 간다간다 간다, 그니까 러 이왕이면은 레이주나 홀케이크 상디 쪽을 나갔으면 좋겠다. 에이스도 괜찮고. 그 한데 오오! 금기에 가죠? 자, 여러분 지금 금기에 가고 있죠? 아, 아주 아돈 소리 많이 나죠? 자, 갑니다, 갑니다. 자, 1회차 각입니다. 자, 상디, 자, 상디 쓰레기. 자, 존이 쓰레기. 두개 떨어어 떠... 세 개. 잠깐만. 남이 쓰레기인데, 이거 20번, 20번 다 가나, 이렇게? 이거 20번 다 가나요? 스트레이트로 20번 쭉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추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중간에 멈춰? 20번 쭉? 아 20번 다 간다 오케이 쭉쭉 달려보자 그럼 자 클리크 쓰레기 자또 클리크 쓰레기 자자 자, 히그마 쓰레기 우리 산적왕 히그마 자 그리고 자 알비다 쓰레기 자, 뿌지쓰레기 아, 슬슬 좀 떠줘야되는데 자, 요삭쓰레기 자, 쿠노구비쓰레기 자, 알비다쓰레기 아, 이제 좀 떠줘야되는데 아, 버디버디캐버디쓰레기 어, 이러면 안돼 자, 이러면 안돼요 슬슬 이제 나와줘야돼요저금기 걸었잖아요, 여러분 캐버디 쓰레기, 아주 캐버디로 끝장을 보겠구만. 아,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 말자니까. 제프 쓰레기. 아, 제발. 뭐, 하나 줄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두 개는 줘야지.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아. 지금 몇번 해야지, 지금. 아. 이것때문에 금길 걸은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와 진짜 아... 이것때문에 금길 걸은거라고? 아 제일 싫다 진짜 와 진짜 아주 극혐이다 이거 야 미친거 아니야 진짜? 아 장난치냐 진짜 아... 아 극혐 자 생고쿠 여러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생고쿠띠 하나 했고 내가 그리고 자자 자, 카이도 해냈고 네? 여기서도 카이도 해냈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200개를 써서 200개각을 세운 다음에 드디어 레일리를 해놨지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를 내가 드디어 해놨지 여기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진짜 하나만 더 뜨면 돼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더 뜨면 진짜 난 괜찮은 것 같아 70이면은 이제 같이 비비면 키울 수 있어 지금부터 뽑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빨리 이 영상에 빨리 다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20개가 너무 힘을 받아요 여기 50개 모아놨거든? 진 무제한 뽑기 각이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릴렉스해서 자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역순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오케이? 자 음악을 들어라 저번에 누가 저번에 누가 그런 분 있잖아 거짓말 안하고 자기 뽑기할 때 이거 뽑기 켜놓고 절한다고 <웃음> 그 분이 진짜 대박인데 아니야 건너뛰기 안해 다 봅니다 여러분 갑니다 출발 묵복박자 일반 도로를 걷고 있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출발 자 1회차 봐봐 자 미스 왠지 데이 쓰레기 잘 봐요 자 여러분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있지 여기 이런거 뜨면은 좋은거 나온다 봐봐 자 이거 봐 사성은 무조건 나온다 보세요 자 조니쓰레기 자 쿠노비쓰레기 자 이거 봐 이거 뜨잖아 이거 뜨면 무조건 나와 자 알비다쓰레기 이거 봐 이거 나온다 이제 봐봐 이제 봐봐 자 조니쓰레기 자 조니쓰레기 이거뭐 잠깐만 어, 이러고 나, 나, 나오던데. 자, 캡틴 크로스 레기 자, 자, 모건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아니야, 진짜 이거 있으면 뭐 나왔었어. 아니네. 아이씨. 루머네. 루머네요, 루머. <웃음> 미안, 이거 그냥 나의 감이었나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음> 자 이제 묵복각입니다 <웃음> 묵복각입니다 묵복각 <웃음> 아씨 묵각이에요 묵복각 간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묵복각입니다 티켓입니다 20번 달려요 자 가자 동길 걷자 아 일반 길이네 아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겠죠? 자 무제한 뽑기 계속 쭉쭉 갑니다 간다간다 자자 간다. 우섭쓰레기 자 조니쓰레기 자 풀집중이다 자 토니토니초파쓰레기 자 뿌찌쓰레기 자, 우섭 쓰레기. 자, 캡틴 크로스 쓰레기. 아, 진짜 북이 이러면 안 돼. 자, 상디 쓰레기. 아. 아,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 헤르렉이 나왔는데. 아. 아, 느낌이, 안, 느낌이 안 좋은데. 자, 푸지 쓰레기. 여러분, 느낌이 좋지 않아요? 자, 느낌이 좋지 않은데. 자, 제프 쓰레기. 아. 아, 거의 다한거 같은데. 아. 오, 어, 무섭이 나왔네? 뭐라는 거야? 우리 고쿠님도 뭐라니? 이런 분들 그냥. 뭐야, 이거. 내보내면 돼요. <웃음> 자. 2년은 무섭이라니. 자 얻어내지 못했다 자 앞으로 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과한말 하면은 과한말 하면 알아서 여기서 그냥 채팅창에 삭제하니까 아오성 됐네 우소 간다 간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에 모든 걸 겁니다 여러분 아 오늘 여기에 이제 모든 걸걸 걸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웃음>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여기서 레일리 하나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일리 하나 뜨면은 진짜 아 진짜 이제 원.. 이거 이제는 그때는 원.. 바로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갑니다 절하라고? 안돼 나 교회 다에서 기도해야지 자 여러분 좋은 기운을 일로다 우리 지금 45명의 기운을 다 여기로 쏟아내야 돼 지금 아시겠죠? 레일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을 다 여기다 쏟, 여기다 다 쏟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야, 자, 자 갑니다 간다 자 명왕의 천자 우리 실바즈 레일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실바즈 레일리를 저는 꼭 만나고 알겠습니다 자우성 가자 가자 자 요삭 쓰레기 자알비다 쓰레기 자우솝쓰레기자 졸업쓰레기 자모건쓰레기아모건쓰레기 나미쓰레기 자, 자, 자, 아! 쓰레기. 나미 쓰레기. 자 달려라님 좋았어 달려라님 기운 받아서 <웃음> 쭉쭉 갑니다 자 알비다쓰레기 자 제프쓰레기 아이 슬슬 나와야되는데 아씨 <웃음> 진짜, 보석이나 캐야 되겠는데, 이거. 아, 제발.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제발. 레일리용. 아. 아. 여러분 이 실바즈 레일리 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아.. 아.. 아 허탈하다 자 여러분 기다려봐 나 합의 3개전 가져올게 합의 3 가져올게 요번에 20개부터 해보자 간다 출발하자 여러분 기운 받고 묵복하 갑니다 출발 20개 갑니다 왜왜왜 왜, 왜, 하기 전에 왜 오오오, 지금 동길 간다. 와, 지금 동길 가는데 아까처럼 폭풍을 높이막이러거 뜨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나 지금 동길 가는데? 흔들길 걷는데? 간다, 간다. 렛츠고. 가자, 가자. 자, 조로 쓰레기. 자, 타식이 쓰레기. 이러고 진짜 폭풍 나오면 진짜 스트레스 진짜 엄청 받는 거야. 자클릭크쓰레기자뿌란키쓰레기자 히그마쓰레기 자루피쓰레기아 사성 두개만 떴으면 좋겠다 진짜 사성 딱 두개만 그래 내가 지금 황금길 걸었는데 황금길을 뛰었는데 돈길을 걸었는데 지금 자꾸 쓰레기만 나오죠 10회 아우 10회안에 하나, 20회안에 하나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자자자자 아 잡일꾼 코비, 청소에 내가 코비코비 쉽지 않습니다 코비코비 자 남이 쓰레기 아아 하치쓰레기 우와 우리 외국인분 들어오셨다 반가워요 자 하치쓰레기 또하치쓰레기 하치오성각이다 하치오성각이야 아유씨 자산저광이그만자아 모건 진짜 모건이 모건 계속 나오네가지고 그냥 카이도나하나 떠라 제발 아 이거 왜이러는거야 이게뭐야 아어 해버디! 오! 이게 뭐야? 크로코나일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환장한다, 이거. 아, 크 간지, 그래, 간지는 나지. 아, 끝났어. 오! 어. 와, 오늘 진짜 이거 안 된다, 그지? 와 진짜 절망 띠 그래, 쭈쭈님 말들로요 절망 떼 진짜. 아,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로 진짜 위로라도 해주세요. 아. 아 크간지, 아유 크간지, 오성이 됐지 모양. 아 오성 띠 진짜. 와. 나는 뭐 이제 있는 게 없어. 아나 이거 아직 안 했지. 어 이거 아직 안 했지 나또 있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잘 나오면 개꿀때한번 갈게 나 이거 아까 안했네 무료 간다 두 번째 한번더 가야지 혹시 몰라 혹시 모르잖아 여기서 카이도 나왔다고? 그래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나의 생활 신조야, 포기하지 말자 진짜 포기하지 않을거야, 출발! 오! 오오오자 여러분 <웃음> 여러분 저황극계 갑니다, 여러분 진짜 황극계 가는데 진짜 여기서 진짜 해줘야돼, 진짜 황극계 가잖아, 그치? 진짜 여기서 결론이 나야돼, 여러분 와 진짜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개꿀띠가 나오려면 여기서 쇼보를 봐야된다는거야 여러분 갑니다 출발 나 크로커다일 풍푸루피 이런거 이제 안된다는거야 아 지겹다 핑크머리 춥파 자 장고쓰레기 자 웬즈데이 쓰레기 자 상대쓰레기 오 오. 아 이정도면은 진짜 거의 원바로가나 매기는거 아니냐? 왜마 안그래? 이정도면은 진짜 솔직히 원바로가나 매기는거야 진짜로 뭘.. 누가 아까 이거 초파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 와.. 진짜.. 진짜 환장한다 정말 환장해 계속 가 하나만 더 기대해보자 하나만 더 오케이? 어... 자, 웬즈데이 쓰레기 웬즈데이 계속 나와 나이 웬즈데이 이 이마 라인이 너무 싫어가지고 올백머리부터 싫어 그냥 어 웬즈데이 진짜 자 목원 쓰레기 하나만 더줘 진짜 반다이야 하나만 더 줘라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원바로 진짜 많이 하잖아 하나만 더줘 하나만 좀 인간적인거 하나만 더줘 하나만 하나만 더 달라고